박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국민대표 2 0인과 취임식 무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어 문전 대통령 부부와 멀리 떨어져 앉은 박전 대통령에게 행했다. 박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윤 대통령 부부가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다. 박전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에 보라색 블라우스,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박전 대통령은 취임식이 진행되는 중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 1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문전 대통령의 자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한 박전 대통령은 보라색 상의에 회색 바지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허리 굽혀 인사를 나눴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를 소개하며 악헐을 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던 박전 대통령은 이날 약 5년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박전 대통령은 보라색 재킷과 회색 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다.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자리를 지켰다. 박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마무리하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단상에 내려오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회를 먼저 환송한 후박전 대통령에게 여러 번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악수했다. 박전 대통령이 차량에 오르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나란히 서서 다시 인사하기도 했다. 박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환송을 받으며 취임식장을 떠났다. 과거 윤 대통령은 박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를 맡은 검사였다. 당시 윗선의 수사회합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말을 남겼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선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을 한달려 앞둔 지난달 12일 되고 달성군 박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아갔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박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을 말씀드렸다. 고밝켰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 등약 4만 1000명이 참석했다. 박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보라색 재킷과 회색 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전 대통령은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자리를 지켰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 등약 4만 천여 명이 참석했다. 박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마무리하자 박수를 보냈다. 취임식을 마치고 김건희 여사와 박전 대통령이 함께 단상에 내려오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박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환송을 받으며 취임식장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탄핵 이후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식에 남색 정장 재킷에 회색 바지 차림이었다. 박전 대통령은 취임식내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이 국회 취임식 단상으로 올라내 네 외빈과 인사를 나눴다. 박전 대통령은 팔짝 웃으며 윤 대통령과 압수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박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다. 박전 대통령은 취임식에한리마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투아데라 포스탱 아시안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이에 착석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대회는 박전 대통령보다 앞줄에 배치돼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 박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마무리하자 박수를 보냈다. 취임식을 마치고 김건희 여사와 박전 대통령이 함께 단상에 내려오며 웃음꽃이 피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회를 먼저 환송한 후박전 대통령의 배웅에 나섰다. 박전 대통령은 윤대통령 내외에 환송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다. 윤대통령 내외는 허리를 숙여 박전 대통령 차량에 인사하며 극진한 예우를 갖춰 환송을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 등약 4만 1 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24일 박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선 약 70여 일을 앞두고 박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자 당시 윤대선 후보와의 악연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몰렸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당시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를 진행하면서 윗선의 수사회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로 했다. 이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전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지난달 12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박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박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을 말씀드렸다. 고그 밝히면서 이날 만남을 기기로 오랜 과거사가 잘 정리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대구 사자로 내려가 박전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친정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에 박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참석 의사를 밝혔다.